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바로 릴리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클럽을 보내줄 때 해주는 동작인 릴리스에 관한 내용인데 자이 릴리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왜 해야 되나 그리고 내 스윙 타입에는 어떤 릴리스가 맞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릴리스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내 팔을 이용해서 보내주는 릴리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몸을 이용해서 클럽을 보내주는 릴리스 방법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갈 때 백스윙 탑을 만들어지고자 여기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자이 클럽 위주로 스윙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뜻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내가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클럽 헤드가 샤프트와 그립과 함께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스윙의 원을 만들어주면서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동작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릴리스라는 동작이에요 자이 동작 같은 경우는 자, 내가 먼저 백스윙을 올라가고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클럽을 충분히 레깅 동작을 통해서 충분히 끌고 들어와서 클럽을 보내줄 때 내가 상체와 하체의 꼬임을 극대화하면서 상체의 회전을 최대한 막아놓고 하체의 회전을 최대한 많이 가져간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팔은 여기서 옆으로 빠져나가기만 하겠죠 어깨가 돌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고 오른쪽 어깨는 뒤에 잡혀있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클럽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동작이 바로 릴리스예요. 자, 여기서 막혀 있는 상체 대신에 내 왼팔이 뒤집어짐으로 인해서 클럽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릴리스예요. 자, 이 릴리스 동작은 클럽을 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내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흔히들 스쿠핑 동작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정면 카메라 지금 보시면은 들어오면서 클럽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 손목이 젖혀지면서 나오는 클럽 페이스는 넘어는 가지만 릴리스 동작은 없이 클럽이 돌지 않고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돌아가는 동작을 우리는 스코핑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스코핑 왼손등이 하늘을 보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왼팔 팔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에 이동이 없이 팔뚝만 이렇게 뒤집어주는 동작으로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내 팔뚝을 뒤집어주는 동작으로 릴리스를 진행을 시켜주셔야지 자, 내가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하체를 꼬아주고 상체가 뻗혀주는 앵글에서 클럽이 더 이상, 팔이 더 이상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이걸 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릴리스를 충분히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추가적인 허리턴을 얻어내면서 꼬임을 극대화시키면서 비거리를 최대화시키고 마찬가지로 클럽의 스피드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아주 이상적인 인아웃스윙이 나오면서 클럽페이스가 살짝 열리거나 살짝 닫혀 맞으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주 이쁜 드로우샷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릴리스 방법이 이거 하나만 있냐 자 다운스윙 할때 몸을 꼬지 않고 그냥 왼쪽 어깨와 왼쪽 허리 왼쪽 사이드 전부가 가볍게 왼쪽으로 회전을 해주면서 나는 넘어간다 나는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몸의 꼬임 막히는 부분을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동작을 해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옆으로 돌리면 은 릴리스가 끝나요 이렇기 때문에 굳이 팔로 릴리스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클럽을 떨어뜨려주시고 몸이 이렇게 왼쪽 어깨가 클럽이 지나가는 길을 막지 않고 이렇게 열어주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정면 카메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퀘어를 이루게 돼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릴리스에 나의 몸까지 회전을 해준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땅바닥을 보면서 굉장히 쉽게 닫혀있으면서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굉장히 쉽게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릴리스 동작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클럽을 잡고 있는 손의 압력을 높여주면서 오히려 클럽이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고 내가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레깅 동작을 해주면서 클럽의 회전을 억제시켜놓은 상태에서 나의 왼쪽 사이드, 왼쪽 어깨, 왼쪽 가슴, 옆구리, 허리를 한 번에 돌려줌으로 인해서 충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의 스퀘어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릴리스 동작을 할 필요 없이 몸의 회전으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동작을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왼쪽으로 충분히 가는 걸볼수 있죠. 굳이 팔을 돌리지 않아도 나의 몸의 왼쪽 사이드를 열어주는 동작을 통해서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닫아주는 동작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팔로 릴리스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어떤 동작이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 레슨 받으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이두 동작 모두 맞는 동작이에요. 내가 몸을 억제를 한다. 몸의 꼬임을 극대화시킨다. 내 왼쪽 어깨를 닫아놓고 스윙을 한다. 그래서 내가 팔로스루가 이렇게 곧게 뻗어지는 스윙을 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왼팔을 뒤집어주는 릴리스가 훨씬 더 맞는 동작이고 나 같은 경우는 몸의 꼬임을 굳이 만들지 않고 편하게 옆으로 회전을 하겠다. 그래서 꼬임보다는 회전력으로 공을 치겠다고 라 말씀하시는 을 분들은 릴리스를 해주면 오히려 후기 더 심하게 나기 때문에 클럽을 떨어뜨리면서, 멈춰서, 떨어뜨리면서 잡아주시고 작은 상태에서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물론 내가 여기서 잡는다고 클럽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네 다만 내가 보내주는 힘을 추가로 만들지 않아도 클럽이 내려오는 힘에 나의 회전의 힘에 의해서 알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면서 앞으로 지나가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클럽 페이스의 회전인 릴리스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팔을 돌리지 않아도 조금 더 편하게 공을 치실 수 있으니까 이두 가지 방법을 모두 연습해보시고 조금 더 본인한테 맞는 스윙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쉽게 골프가 누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